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qr 코드를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서 내 가게를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용도로 쓰실 수가 있겠죠 qr 코드에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qr 코드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네이버 네, 네이버 qr.naver.com 이라는 사이트가 나타날 거예요 자 야를 클릭하셔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타난 어, 화면에서 나의 QR코드 만들기 자 나의 QR코드 만들기를 나만의 QR코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어, 사용자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기본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어,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사용자 지정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은 한번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 입력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블로그에 있는 어, 저는 저번에 만들어놨던 어, 화면 어, 화면 설정하기라고 하는 그 포스팅을 어, 불러오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설정하기라고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어, 추가 옵션은 일단 잡지 말아 보세요 추가 옵션은 사용하지 말아 보시고 그냥 다음 단계로 눌러 갑니다 자 들어가시면 여기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담을 건지 링크로 바로 이동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제목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링크로 바로 이동하기 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자, 여기서 웹 주소를 직접 입력하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입력하기 전에 어딘가에서 복사를 해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네이버로 가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화면 밑에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자신의 블로그가 나왔죠. 자기가 포스팅한 내용을 바로 그 읽어볼 수 있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 모드라든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약에 관리하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걸 불러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소상공인 길잡이의 내용 중에 화면 자동 꺼짐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자, 이거를 URL 복사를 한번 클릭을 하면 어, 저장이 됐다고 이렇게 나타날 때 확인을 누르고 나오십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을 놓고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좀 전에 왔던 그 포스팅의 그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바로 생성 코드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요 지금 만드신 것이 요게 생성 코드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요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고 싶으면 요걸 누르셔서 어, jpg의 크기도 설정돼 있어요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 어, 예를 들어서 윈도우 탐색기가 나오면 바탕화면에다가 놓겠다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만약에 qr 코드를 읽을 수 있는 qr 코드 리더기가 있으면 어, 리더기를 여셔서 바로 자기 것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 url 열기 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지금 설정해 놓은 그 링크로 연결해 놓은 어, 그 화면이 그 포스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생성이 완료되셨으면 추후 내 코드관리라는 걸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항상 네이버에 자기 그 아이디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